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 벌써 12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눈 없는 12월은 처음이에요 항상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이상해요 따뜻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런데 눈 없는 12월을 보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트러블 클랩 and 베이스 클랩 트러블 클랩은 G 클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베이스 클랩은 F 클랩이라고도 해요 기억하세요? 음? 트러블 클랩의 G는 어디였는지 그러면 기억하나?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로 보기가 쉬워요 자 그럼 오늘은요 그 트러블 클랩의 G 라인과 베이스 클랩의 F 라인을 이용한 곡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악보를 한번 보세요. 무슨 클랩이죠? 트래블 클랩. 높은 힘자리 표예요. 그러면 어느 손으로 쳐요? 음, 오른손. 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왼손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은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치는데 악보를 딱 보니까 음, 두 번째 라인에 파란 줄이 쫙가 있어요. 보여요? 네, 그두 번째 라인에 파란 줄이 왜가 있을까? 음, G 라인, G 클래스니까. 그래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파란 줄에 쫙 걸려 있는 모든 노트들은요 G예요. 어, 그러면 피아노에서 G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Middle C, D, E, F. 여기죠 아시죠? 이건 다. 자 그럼 G 그리고 노트를 딱 보니까 뭐죠? FINGER NUMBER 4. 오, 이렇게 돋보기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이노트의 손가락 번호를 체크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자, 손가락 번호 4. 1, 2, 3, 4. G 이렇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G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해서 보면 지다, step down 내려오네요. 그럼 여기 그다음 또 내려가니까 여기 그 다음은 천둥 번개 기억하시죠? 천둥 번개는 rest 오쉼표예요. 근데 몇 박자를 쉬죠한 박자. 그러니까 G, F, E, rest 또 다시 그 다음 노는 라인으로 갔네. 그럼 G, G, F, E, Rest, E, E 어? 또 똑같은 노? 그 다음 올라가요 올라가고 2, 3, 4네 박자예요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을 쓱볼수 있죠? 쉬워요 이제는 그죠? 자 그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어디서 시작하죠? 어, 파란 라인이 아니네 그럼 어디에요? 기억하세요? C에서 음, 하나씩 올라가서 음, D E 이렇게 찾아도 되구요 아니면은 음, G에서 내려간 곳시니까 E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어쨌든 오늘은요 E F G 이거 꼭 하셔야 해요 요렇게 음. 맨첫 번째 라인은 이구요그 다음 그 사이에 딱 있는 스페이스는, 딱있 스페이스는 F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은 G, 파란 줄. 오늘의 레슨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E, F, G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핸 포지션, find your t 포지션. G on the finger number four. G에다가 손가락 번호 사번을 놓고요.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three, go! G, down, down, rest! Rest. F to count. F to count. Step down. Two. Three. Four.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Step up, step down, skip. 다 아시죠? 이제는. Step up은 한칸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 step down은 한칸 내려가는 거고. 다운이니까. 그 다음, skip은. 손너는거예요 이제 이 영어도 편안하게 들리시죠? 자, 선생님이 레스트를 칠때탁 이렇게 뛰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뛰어도 돼요 잘안 보일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꼭 레스트는 건반에서 손을 뛰셔야 합니다 왜냐면 쉬는 거니까 쉬는 날 학교 안 가잖아요 쉬는데 건반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This time we will go fast.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갑니다. Ready? Find hand position. 빨리 찾으세요. Ready? One, two, three, go. G, F, E, rest. G, F, E, rest. E. 눈에 안 들어오면요 계속 치셔야 해요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귀로 소리를 듣고 외워서 치면 안 돼요 눈으로 꼭 악보를 보세요 자그 다음 송으로 넘어갈게요 합스카츠 오 이번에는 어디서 시작하죠? 음또 파란 선 블루 라인 그러니까 G. 음. 그리고 손가락 번호는 Finger number f 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음, 쓱 보면, G하고 똑같은 옷이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repeat. 그 다음, step down.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repeat. 똑같고, 그 다음은, 또 내려갔네. 근데 몇 박자죠? one, two. 그리고 나서, rest. 콩 뛰고 그 다음은 올라가요. F. 그 다음 또 올라가요. G. G. repeat. Step down. Repeat 똑같은 거. 그 다음. Step down. 또 내려가고. 2. 3. 4. 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이 곡을 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EFG. E, 그 다음에 긴 스페이스가 F 그 다음 O G선 b l e line second l i n e 두 번째 줄 아셨죠?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f i n e hand position. 손의 위치를 찾고요. Ready 준비 되셨죠? One, two, three, go G. Ready. repeat step down two step up repeat down repeat down two three four 오 복잡해요. 오첫 노선 알면 쉬운데요. 갑자기 세컨드 라인으로 가니까 오 이게 어느 노선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럼 기억하면 되잖아요. The lowest line is E. 가장 아래 줄로 일하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자 그럼 다음 곡으로 갈게요 타잔! 오? 이거는 클래프가 뭐예요? 베이스 클래프 오! 낮은 음자리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네요 그럼 베이스 클래프는 어느 손으로 쳐요? 레프트 핸자 베이스 클래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F 클래프 그래서 F가 어디에요? Middle C, Down F 여기에요. 3블랙키첫 번째 거 Middle C에서 내려간 F입니다. 올라간 F 아니에요. 자, 그럼 F구요. 앞으로 보면 오, 이번에는 블루라인 위에서 두 번째 칸이 파란색이 쫙 쳐져 있어요. 여기가 F거든요. 자, 그러면은 F 그리고 그 다음 롯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네 아하 그래서 베이스 클랩에서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 위에서 두번째 줄이 F구요 그 다음 스텝 버낀 롯! 낀노이 G구요 그 다음 A 아, 제일 위에 선이 A예요 그래서 F, G, A 오늘은 베이스 클럽에서 F, G, A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곡을 한번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F 그런데 자 돋보기를 딱 보니까 Finger number 4뭐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죠? 자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o 3, h r e e go. F, up, up, rest. F, up, up, rest. repeat, down, a step up, up, two, three, four. 그 다음 라인. 오, 똑같은 거예요. A, 어떻게 알죠? 오, 제일 위에 라 인은 a 라고 얘기 했 으니까 자 a step down f rest 또다시 a 긴도 kind of. f rest f 긴놓시죠 kind of a 긴도시고 kind of f t o 5 6 o 6 6 6 6 6 6 6 6 6요 play on any F N.E.F로 쳐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뿜! 그냥 폭탄 떨어지듯이 이렇게 치라 그래요 그리고 끝에 rest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악보를 조금 잘 봤을 테니까 조금 빨리 가볼까요 f i n 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A rest rest rest one, two one, rest rest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갈게요 오, 다음 곡은요 어디에서 시작하죠? 블루 라인이 아니네 오, 선생님이 금방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위에 라인은 A 그리고 긴노시니까 G, 그 다음 F 오, 긴 노시 많은데요 제일 위에 스페이스에 긴 노시 G라는 거예요 F, G, A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무조건 스페이스가 다 G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럼 빨리 핸드 포지션 한번 찾아볼까요? Finger n r 2 with A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노트를 살짝 보니까 응. A, step down, down to F F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U, 올라가요 어?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 같은 거 하나, 두 개가 더 있고요 rest가 있어요 그 다음, 어, 키노시라고 얘기한 제일 위에 스페이스니까 하나 내려와서 G죠 똑같은 거세번두번더 치고요 rest, 그 다음 올라가요 rest 오 쉽죠? 같은 노슬 몇번 반복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갈게요 ready 1, 2, 3, go 1, 2, 3, go 아세요? 아는 노래인데 우리 옛날에 한번 쳤는데 Mary had a little lamb 한국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라라라 아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준비하세요 Read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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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높은 선은 a 예요 F, G, A.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죠? Travel class. 제일 낮은 라인은 e 고요그 다음, 아래에서 첫 번째 스페이스는 F고, 음, 두 번째 블루 라인이 g 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 또뭐 배웠죠? 음! 베이스 클럽에서 F, G, A 요거 베이스 클럽은 F가 여기고요 그 다음 G는 제일 위에 스페이스고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은 A예요 이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요 은 앞부분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럼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연습 열심히 해서 꼭 외우셔야 해요 그거 외우고 나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곡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